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해지 이후 암진단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므로 암진단비와 달리 암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08가단 58202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 상법 제 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사고 발생과는 무관하게 인정되고 다만 상법 제 655조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소급적으로 면책되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 없는 경우에는 소급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 상법 제 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암진단 확정, 암수술, 암치료를 위한 입원의 각 보험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각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 바 암보험에서의 수술, 입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사망 보험금 및암 사망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비록 암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발병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입원 수술 등과는 별개의 보험사고로 하여 특약으로 정한 점 암의 진단 확정이 있게 되면 그 암이 진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수술 등이 있게 되면 인정되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암진단 확정이라는 보험사고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